이춧가루 <웃음> 됐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북한이 이게는 곳, 북한이 오이 오는 곳, 북한이 오는 오는이는이이 저게뭐 있어요? 예? 저기 예? 옥상에. 어. 저기가 그거 저기는 좀 음. 위험한데 전지만큼 쪽입니다. 배선 그 고양이 음. 있어도 괜찮아? 아. 음. 음. 제너레이터인데 그 위에는 뭐예요? 저 제너레이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거 저쪽 위로 열 같은 거 빠지고 음. 여기 제너레이터 안 쓰니까 상관없는 건데 저쪽 길뚝 같은 거 그런 거죠. 음. 제너레이터 돌아가면 저기 옥상은 어떻게 돼요? 뜨거워져? 뜨거워요. 열같 제너레이터 썼을 때는 고양이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 쓰고 나서 제가 어디서 들어온 거네. 어쨌든 낮에는 못 나오니까 여기는. 지우 물이 발소리 듣고재밌또 숨어 있었고, 저 위에서? 매우 달구만.